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희 뒤에 있는 음,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인데요. 애들아 안녕. 엄마! 엄마야 엄마. 음. 엄마. 애들아 오늘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알지? 음? 알지? 알아 몰라. 리 알아 아, 몰라. 몰라. 몰라요. 미호는 알아? 몰랐어요 넌 진짜 몰라보인다 음 현동이는 음안해안해안해음 안, 안안안 음, 어쨌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안 물어봤어 너한텐 하하하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오늘 큰 집으로 이사갈 거야 따라와 우리 집 옛날에 어? 맨날 그 방에서 세 명씩 모여자고 모여, 모여 자고 기억나지? 나 슬펐던 기억들 그래서 오늘 큰 집으로 이사갈 거란다 신난다 그지이 집이 아니야 이 집이 아니야 어 나른 다 집이 아니야, 아니야? 아니야? 저쪽 저쪽 저쪽 여기가 우리 집이야 큰 집으로 아! 사 왔단다 뭐야 화장실 많아 하잖아 아니 아니 여기가 오, 엄청 큰 집이에요 여기가 리아 방하고 여기가 요루루 방하면 되겠다 잘 봐봐 여기가 요루루 방 여기가 미호 방 여기 어? 리아 방 그리고 현둥이 방에 여기가 이제 엄마 방하고 됐다 뭐야 이게 <웃음> 후딱지 만한데? 자 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공간을딱 들어가면은 <웃음> 자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고 여기다가 본인 방을 지어보는 거야 어때 자 들어가서 본인의 방을 이쁘게 꾸며보세요 안녕하세요. 알겠죠? 알겠죠? 자다 꾸미, 다 꾸미고 이제 이것도 방도 옮길 수 있거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멋진 집을 지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뿅. 아니 지금? 자 여러분들 이 모드는요 이 작은 한칸 블럭에서 어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놓고 건물을 지으면요 나가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하우스가 지을수 있는 맵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짓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은 저도 이쁜 방을 지으러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미니 집을 지었는데요 자 이제 한번 구경해 보자고. 아야! 아, 누구 집부터 구경해 볼까요? 저요. 오케이. 이 네모 집이요. 오른쪽 집부터 쭈루루 가보겠습니다. 뭐야 이거? 겉모습은 이거? <웃음> 겉모습 뭐야? <웃음> 나여이가제 엉덩이. 엉덩이? 이거 뭐야? 식빵 식빵. 식빵? 한번 들어가 볼까? 오! 뭐? 들어갔더니. 요 뭐야? 내 아, 저기 벽면에 써놨어요 오. 사우나 사우나라고 찜질방 와. 찜질방 와. 찜질방 찜질방이네 진짜 이 이게... 여기 너무 뜨거우면 당연히 울립니다. 야, 이거 불가마 있어. 오 그래? 대박. <웃음> 오 대박. 찜질방이구나 발판을없앴기 때문에 이제 리아는 나오지 못해요 야 이게 완전 고무실 아닌가요? 음 <웃음> 그리고 여기 찜질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우유랑 케이크 아 우유랑 음 케이크 어 그렇구나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 지금 보니까 그거였네 수면방 아음 어, 맞아요 와서. 수면방이에요 디테일하잖아 어, 이거 내가 눕는 것도 만들어 드릴게 여기, 여기, 여기 딱 들어가 서봐 자 이제 <웃음> 자 아, 포근하겠다 어 포근하겠네 잘 <웃음> 어, 자네? 일어나 일어나 이제 자자자자 <웃음> 자, 자, 자. 어쨌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... 천장부터 다 꽉꽉 막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... 자 사우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누구 집이에요? 제 집이에요 제 집! 오 아... 겉모습 뭐 봤을때는 완전 건축잘했는데? 뭐 요즘 완전 나오는 좋아요. 약간 모던한 집같은 느낌? 아기 살고싶어요 음. 와 바깥에 수영장도 있고 야 좋다 진짜 여기 <웃음> 쓰레기통이와 여기 진짜 이거 보트도 탈수 있구나 음. 아이 쓰레기통이에요? 네 아, 이윤이 버려져있어요 아 근데, 버려져 있어요. 아이, 근데 쓰레기통에 뚜껑을 안 닫았잖아요 아. <웃음> 뚜껑을 음? 뚜껑 닫아줄게 담명님이 나와야 뚜껑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 나와 볼래? 어 다들 어떻게? 일단 나 들어가봐 이제. 됐다. 아이고. 아 이제 이제 다쳤네. 아 이제야 다쳤네. 이제 가자 가자 들어가자 우린. 음. <웃음> 자오 초인종도 만들었네와 주인이 뭅니다. 어 센스 있는 거 봐라. 오집 안에는 또. 되게 심플한 요즘 집같이 만들었어요 2층도 있고 음 우와 굉장히 잘지었는데잘지었는데 생각보다 훨씬? 자, 어, 현동이네 집잘 봤고요 어, 되게 디테일하고 잘 만들었네 자, 그럼 세 번째 집은 제 집입니다 여기는 약간 겉모습 겉모습 중요해요 여러분, 들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집은 겉모습이 좀 이쁘게 지었거든요? 그 인형의 집처럼 만들어어요 약간, 약간 건물 외관이 엘레강스한게 제 스타일이네요? 그쵸 그쵸 약간 아 고급스럽죠 저는 진짜 이 집으로 할게요 그쵸 그쵸 저는 야, 왜, 이 집으로 할게요 아, 왜 뿌셔 우리집 야 일단 들어가볼까요? 여기 오시면은 여기 의자를 놨고요 의자 놓고 의자 놓고 여기는 싱크대 그리고 TV. 스위치? 음, <웃음> 아유 저희 집 다이아몬드 아빠는 왜 움츠세요? 에, 아, 좋아 보여 사야. 그리고 <웃음> 2층에는 욕실하고 뭐 변기통도 났고요. 그리고 이거는 요즘 최첨단인데 책상하고 침대 같이 있는 거예요. 음, 아 피아노 있네. 네 피아노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피아노 연주 잘하시는 분 연주 부탁드립니다. 따르따따르따르따르따르따르따르따르따르자 <웃음> 저희 잘 봤죠? 잘 지었죠? 자 그리고 아 누가 이건 누가 봐도 어? 요르루네 집이구만 맞아요. 그렇죠? 자 한번 들어가 볼까? 안녕하세요. 와 깜찍해 깜찍해. 저희 집입니다. 포켓집이에요. 포피집. 와 당근 외강을... 맛있네요. 와 당근 맛있겠다. 당근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당근이 다 자랐으면 재배를 해야지. 외관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오 그러네요. 한번. 하면... 쭉 들어가 볼까? 와 이쁘다 방 옷장도 전체적인 있고 전체적인 모습을 정말 생일 많이 보고 와 침대도 폭신폭신해요 여러분들 뛰어봐 와 폭신폭신 요루르 이제 요루르 이제 여기 누워서 잘때 빨면 편난다 에이 바로 손님 가자마자 빨아야지. <웃음> 아이고 여기도 쓰레기통 이 있네요. 예? <웃음> 아이고 이건 약간 물고문할 때 쓰는 건데. 응? 네? 들어가세요 <웃음> 아이고~~ 이거 이2됐다 이거, 이거. 이쁘네요 아 진짜 이쁘다 네죠? 그렇죠? 진짜 왜..어 진짜 살고 싶은 집 귀여운 집 깜찍 음, 깜찍한 암딕? 집 암딕. 요루루 집이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그 요루루의 약간 악마 버전 같은거 같은데 아, 누가 봐도 리안의 집인데요 한번 들어가보죠 제 집이에요. 야, 이 집에서 자면 무슨 뜨거워 죽겠는데? 아까 사우나 식보다 더한데? 이제, 이제 악마리아를 소환하는 거지. 악마리아를 소환한다? 소환이 성공해서 용암을 뱉고 있는 거 아이고, 그렇구나. 골벌테러다 꿀벌테러다! 꿀벌테러다! 안 돼! 집에 꿀벌이! 자, 어쨌든 얘들아 이제 자기 집을 복사해서 진짜 우리집에 넣어놓으면 되는거야 방이 생기는거란다 야호 자 어디에 놀을래 얘들아 어디에 놀을래 저는 여기요 중간에. 아나나봐나봐어 중간에다가? 음, 저는 여기 그럼 나는 여기 <웃음> 와 너무 좁은데? <웃음> <웃음> 야 쫓긴 좁다 와 좁다 아 이거 리아집이 너무 가운데를 먹은게 좀 신경쓰이네요 그쵸? 네? 리아집이 좀 가운데에다가 러니까 <웃음> 자, 리아집은 여기다가 나야겠다 여기, 여기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아, <웃음> 아 리아집이 좀더 더 그거죠. 지하 분위기를 나는 거지, 지하 분위기. 어때? 음, 느낌 오, 있지? 좋네요. 그치? 좋은 같아요. 이제 이게 보일로 효과를 주는 거야. 이게 나가버리고 자 어쨌든 이렇게 좁은 집에 저희 방이 생겼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 누가 더잘 지었는지 보시고 댓글에 투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음.